우리 노민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심리와 공성 네 발전을 정말 진심으로 전합니다. 네, 심리와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KNET 라디오 노란의 기록 진행하고 있는 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은 진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러브 온 맥스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어, 내용을 자세히 잘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님의 사연을 가지고 이제 상담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님께서는 되게 어릴 때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군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양부모님과 생활하면서 보통 이제 어린 시절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많이 겪고 어쨌든 지금 어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지금 불안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올해 작년부터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고 느껴지셨고 또 이런 가정이 갑자기 몰락되지는 않을까 또 삶이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어, 자녀분들이 세분 있네요. 고2, 중3, 초등학교 6학년. 네, 아이들이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장이, 자녀가 이렇게 한창 학교 다닐 때 가장의 무게가 엄청나지 어떻게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또 미래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음, 제가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검일관이시네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신검일관과 제가 연결이 되는 것듯 합니다. 앞전에도 이렇게 신검일관 분들과 이렇게 상담 시간이 있었는데, 또 신검, 태어난 다른 6월이시고요. 월지가 6월인데, 신검일관은 우리가 보습과 같다고 했죠. 되게 단단한 그런 금속, 이런 게 느껴집니다. 단단한 금속. 같기도 하고, 날카롭게, 연장, 도구, 칼, 메스, 뭐, 이런 것들이 이 징검일간의 의미인데, 6월이니까 더좀 단단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요금이 이제 비견이죠. 비견, 걸록이라고 해서 되게 신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월지가 비견이면은 같은 호행이니까 좀, 단단하다 신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지하고 일지를 보면 상관이거든요 상관 양 사이드에 상관이 있고요 시간에 보면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상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상관을 강하게 쓰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이게 상관이라는 십성이 좀 특별하죠. 되게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뭘까, 뭐 지지를 못 받는, 음, 가장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에너지죠. 반면에 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우리가 십성에 따라서 되게 그 도구들이 다른데 상관은 어떻게든 자기 혼자 해야 된다는 라 것. 누가 뒤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좀 고독하고 외롭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누가 이렇게 옆에 든든하게 좀 받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살기가 참 편하잖아요 꼭 돈을 주지 않아도 든든하고 이럴 건데 뭐든지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어 그런 점이 이제 상관이 살아가는데 좀 팍팍한 늘 이렇게 어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하지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초반 대원을 보니까 조금 시작대원이 좀 힘들으셨네요. 시간, 시작대원이 힘들다 보니 또 상관을 많이 쓰는 데다가 시작대원까지 힘들다 보니 초년 시절에 어쩌면 좀 겪을 걸다 겪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년 시작할 때 너무 그 힘든 대원을 맞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셨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꾸리고 계시고 또 자녀도 잘 양육을 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이제 끌어내신 분이시고요 충분히 또 앞으로도 잘 해나가신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대운에서 이 예, 10대, 2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보면 35세 대운 딱 이때 내려가셨네요 어디 이기 떠나셨네요 집으로부터 이때 운이 대운이 탁 바뀔 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바뀌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선택지가 달라지고 직업도 바뀔 수 있고 이 대운이라는 게 그런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섹터가 바뀌는 거죠 살아가는 섹터가 진짜 판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여기에 탁 대원에 살다가 10년 대원을 살다가 또 이렇게 또 다른 팩트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도 러버님도 35세 때 이렇게 움직이셨더라고요. 크게 움직인 거죠. 집을 이제 떠나서 이게 이제 좋게 연결하면서 떠난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딱결별 하듯이 아내와 떠났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것들이 큰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떠난 운이 좋아요 식신이 들어오면서 되게 시작하는 에너지로 좋은 모습인데 정관이 들어오면서 이 상관을 탁 치고 들어오니까 좋지 않게 탁 깨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45세 지나고 이제 55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55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55세 대운과 이제 이 65세 대운, 이 대운을 보면 우리 러버님의 그 앞으로 펼쳐질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좋다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대박 운이 왔다 보세요 지금 이 분이 굉장히 단단한 신강한 그런 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신금이 어떤 도구가 되거든요 항상 어떤 연장을 잘 다루는 분이 신금일간 이에요 물론 경금도 연장을 다루는데 경금은 조금 투박한 뭐 이렇게 우리가 선반을 한다든지 광물질을 다루더라도 이제 원석을 재련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다 재련이 된 제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이렇게 침이나 바늘 이런 것도 굉장히 사용을 잘 합니다 가위나 뭐칼 섬세한 칼 이런 연장을 되게 잘 다루는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뭐 칼을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잘 쓰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차잖아요 차갑고 이 해수도 있고 이렇게 뭐 해를 이렇게 탁어 뭐 일식집에 이렇게 해를 자를 때도 되게 이 온도가 맞는 거죠 이 해를 쓰는 사람들은 화기나 이렇게 또홍이 오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를 만지면 해가 잘 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찹찹한. 오행을 가지고 계신 분은 회나 이렇게 차가운 생물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 신선도가 더잘 유지가 되고 또 자기 에너지랑 잘 적합하죠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도구를 잘 쓰시니까 가위를 써서 뭘 하도 잘 하시고 침을 제가 엄청 잘 놓는 분 알거든요 그분도 이제 신검인데 그냥 수지침을 놓는데 너무 잘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 것보다 어쩔 때는 이제 진짜 머리가 더 맑아지고 이렇게 될 정도로 침을 잘 놓으시는데 그신금 일간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침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놓으시는 분도 많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좀 이제 침보다는 이제 그런 살이나 어떤 그런 것도 보이고 여기 저는 이게 좀 호롱불 같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조명 이렇게 조명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진짜 만약에 정화가 아니고 병화가 있었다면 진짜 연애해도될 정도로 그 보석이 이렇게 빛을 쫙 비치면은 되게 보석이 반짝반짝하게 진열장이 이렇게 쫙 펼쳐 놓는 그런 상황 광경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화는 열이니까 이게 보석이 좀 걸러올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병아로 태어났다면 아주 멋진 외모가 더 멋진 사람이었겠지만 문제는 일어났을 건데 이 정화가 있어서 사실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처음만 다행이죠 이 병화가 있으면 멋진 반면 항상 구설수에 휘말리는 인생이 되었을 건데 어쨌든 뭐 정화라서 외모는 조금 병화보다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 인생이 안정적으로 가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병화는 한낮인데 이게 정화가 밤이나 이 무드, 무드가+ 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그렇게도좀 보이고요. 겸검의 소리+ 소리 나는 거니까 뭐 음악 노래 오락실 뭐. 노래방, 노래 부르는 곳 이런 소리도 이렇게 검의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모습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뭐 요시업이나 이렇게 좀 서비스 유형 이런 쪽으로도 잘 맞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력이 있으니까 상관의 기술력 이런 기술력을 써서 뭔가 한다면 정말 기술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운이 55세에 마, 지금 맛보고 있는데 이런 대운이 오면은 지금 재운이 오거든요. 재운, 재물운. 재물운이 옵니다. 재성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관을 쓰는 분이 재물, 재성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올게 왔다라는 겁니다. 상관생재. 그러니까 재를 생하거든요. 상관도 재를 생하고 식신도 재를 생하고 이렇게 해서 식신과 상관은 재를 만나면 무조건 돈을 번다. 쓸때 쓰더라도 일단 벌고 봅니다.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식신과 제, 어, 상관이 있는 분들, 제와 이렇게 딱만나질 때, 이때는 이제 대바구니다라고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 천연 운에 힘들었던 것, 그리고 이제 이때 뭐 개사 임진인 35세, 45세 때도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성실하지만, 그게 보험하는 결과는 만족스럽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이 55세 대운부터는 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이런 만큼의 그 검전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가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 고생의 이제 결과죠.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인년이잖아요. 임인년인데 올해도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크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 지금 임수가 뜨면 상관이또 떴고. 상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좀 불안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안도가 올라가고 또 상관은 바꿔바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꾀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변화를 내가 하고 싶다거나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변화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상관은 이제 어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좀 뭔가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올해. 52세면 아직 이제 대운이 바뀌려고 하면은 조금 남았죠 내년 53세 54세 이렇게 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55세때는 거의 음. 확실하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35세때 떠난 것처럼 집을 떠난 것처럼 또 55세 때도 뭔가 떠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변화, 변화가 변화 생기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좋으냐 나쁘냐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기 이전이죠 한 2년 정도 있는데 어 갑자기 뭔가 깜깜하다 아우 앞이 왜 이래 안 보이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어좀 불안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뭔가 앞에 변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한 2, 3년 안에 변화를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유지는 아닙니다 이 일을 바꿔서 하든지 변형을 시켜서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간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인연이 거의 다 되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다 되어갈 때 우리는 어떤 그 어 그렇죠. 이렇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 회사와 인연이 다 되어갈 때 정말 죽기보다 싫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거지로, 어거지로, 어 억지로 하는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 다 되어갈 때는 이렇게 뭔가 너무 싫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의욕도 안 생기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계획도 잘안 생기고 그 인연이 이제 끝에는 되게 오히려 힘든, 그 되게 힘든 느낌이 듭니다. 좋아지더라도. 내가 앞으로 좋은 길을 꽃길을 걸어 가더라도 지금 바뀌는 이 시점에는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막룰랄라 좋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 바뀌는 그 과정이 힘든 어쨌든 이제 바꿔야 되니까 에너지가 힘이 들죠 그래서 어떤 분명히 계획은 있으시거든요 뭐 일일이 그것까지는 안적으셨지만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막연하지만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가 하고 싶다 라는 어떤 분야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면 어, 점점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세요 세워나가시면 되고 이렇게 앞에 떡하니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무슨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답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끌림이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이끌려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 생각이 있다면 그거를 현실화시키는데 좀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변화는 있다 변화는 있다라는 것 그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 오히려 변화를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대운이 바뀌고 할때 변화를 안 하면 오히려 어, 더큰 문제가 생기니까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변해야 될 어떤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그런 게 있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지금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고개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좀 제법 큰 불을 취하시게 될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팁 일단 돈을 버는 구도는 됩니다 돈을 버는 구도는 되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이 돈을 내가 큰 돈이 들어올 때큰 돈이 들어올 때는 항상 사람마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고 또 구조가 있습니다 이 오행 구조에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신강하니까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기에 지금 편관 이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체킹을 해야 됩니다 편간이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살이라고 하죠. 살기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살기가 다 제압이 되었습니다 상관으로서 이편간의 살을 다 제압시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관을 더잘 쓰게 해 주는 게 이+ 편간이고또 그래서 좀 끙끙 맺고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이 상관하고 편, 이렇게 편관 있는 분들은 대개 건모 술수도 능하시고 그렇거든요 좀. 기재입니다.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는 기재입니다. 이렇게 상관하고 병관이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가는 데는 난관을 잘 극복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살이 있는 분들은 돈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돈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어, 너무 많아지는데? 내가 이때까지 정말 뭐 이런 돈을 만져봤나? 이럴 정도로 돈이 너무 많아지면은 사실은 이제 이 살아, 서물서물 살아나는, 그런 소, 특성이 있습니다. 재생 살, 제가 살을 생하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 그걸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월치가 비견인 분은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미리 알아서 다 쓰기 때문에 에, 써줍니다. 미리. 그러니까 뭐 그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좀 돈을 너무 많이 쓰구나. 조금씩 써주셔야 돼요. <웃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잘 써야 되고요. 네, 뭐, 크게,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다고, 돈이 많이 벌어졌을 땐 써야 되는데, 많이 썼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아, 나갈 게 나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앞으로 20년은 보장한다. 20년은 재물복이 확 들어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55세에서 64세, 이, 지금 앞으로 들어오는 10년. 이때는 너무 좋아요, 지금. 그 뒤에도 좋지만 더좋습니다 이때 거의, 이제 한평생 뭐다 이룰 수 있어요. 한평생 살아갈 걸.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 오래 살잖아요. 100세까지 산다 하니까, 지금 이제 절반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머지 한뭐 50년을 내가 풍족하게 살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고, 또뭐 계속 열심히 하시면, 운이 아 운이 온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 아다리가 딱딱 맞다 하죠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운이 올 때는 내가 내가 빵이 필요하다면 빵이 탁 기다리고 있고 내가 떡이 필요하다면 떡이 탁 기다리고 있고 호미가 필요하다면 호미가 딱 기다리고 있고 이상한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데 딱 아다리 맞춰주는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올해에는 이제 좀 불안도가 있을 건데, 또 하반기 되면 좀 불안도가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과정이다. 일단 뭔가 변화가 자꾸 오기 때문에, 이게 육감적으로 느낍니다. 상관은, 이렇게 불안도도, 이게 뭔가 이게 왜 이래 변화가 오지? 이러면은 육감적으로 탁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지금 온몸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아, 올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닦아온 것들이 이제 결실을 크게 볼수 있는 그런 날들이 나한테 오구나 이렇게 많이 만끽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네.